끝을 첫 부분이랑 살짝 걸치게끔 이렇게 이러면 레가토가 적용이 되는 거고 살짝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들리시죠? 그리고 포르타토도 좀 비슷하긴 한데 좀더 화를 안 바꾸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보인 업보인 다운보인 업보우 이런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하죠. 음. 콘솔르디노가 뭐냐면 이제 야금기를 끼고 연주를 하는건데 음. 야금기를 끼면 이런식으로 뭔가 더 구름같이 붕 떠있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이걸 내릴수록 훨씬 좀 거센 소리가 나죠. 그래서 보통 가요 스트링에 이런 식으로 콘솔로디너로 녹음을 하기도 해요. 트릴 소리가 들렸죠? 음, CC 컨트롤 값으로 블렌딩을 해서 표현 했어요. 마지막은 이제 센차 비브라토.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은 그냥 쭉 끊는 소리예요.